자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주보에 나오는 어,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귀한 감사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를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에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감사주일입니다 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은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해 보면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기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범사.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마음에 걸려요. 뭡니까? 범사에라는 말하고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 범사에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따라붙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범사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리고 또이 감사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으면 정말 기가 팍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범사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 범사란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또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어, 정말 가책을 받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목사인 저, 저 자신이 가장 많은 가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범사에 감사하나? 그러면 좀 자신 없어요. 또 항상 감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하지만 이 오늘 읽은 말씀이 요구하는 선에는 아직 내가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정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이 돼, 넌 하니 넌넌해 이게 참 부담이 되거든요 누구든지 남에게 말할 때는 쉬운 거예요 자신이 지키지 못해도 가르칠 때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988년 여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 전국을 달구고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형 폐지론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후보로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후보는 아주 강력하게 사용폐지론을 주장했어요. 사용제도는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 CNN 토크쇼에 그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쇼에는 이 유명한 보나도 쇼라고 하는 앵커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나도 쇼가 듀카키스를 앞에다 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용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그랬더니 듀카키스가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서,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부인께서 만일에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다음에 살해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용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서 이득카키스는 당황을 했어요. 막 머뭇머뭇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더듬거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TV로 생방송되고 있는데 한참 사용폐지해야 된다 사용폐지해야 된다 이러고 다녔는데 어 이게 앵커가 턱 물으니까 말문이 턱 막힌 거예요.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 시청자들이 받은 인상은 과연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아, 자기와 상관없을 때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을 했지. 그런데 저자가 진짜 자기 일이 되, 되면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깊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토크쇼 때문에 완전히 이 듀카키스가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고 얼마든지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불을 지져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병은 점점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될 어린 장애아인 자녀를 갖고 씨름하는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사랑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의 아들이 자폐예요. 어, 한두 살서부터 어, 자폐 진단을 받아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16, 17 됐는데 아직 지능은 다섯 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등치는 제 동생보다도 더 크고 힘이 세서 애가 막 그냥 화가 나면 집 안에 있는 유리를 깨고 문을 부시고 접시를 집어던지고 그래가지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요. 청소를 할 수도 없어요. 또 그런 일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전화를 하다가 제 동생이 집안에 있는 모든 접시를 플라스틱으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여행을 갔다가 알비로 일주일 여행을 갔는데 애가 또 사고를 쳐서 이틀 만에 그냥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런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이런 부모가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그러면 그걸 과연 할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력서를 써가지고 수십 동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회사에서 면접 한번 하지 못하고 영거푸 퇴짜를 맞는 젊은이의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상론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아 이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목사님들이나 해야지 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은급설쩍 넘겨도 괜찮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 하나님이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이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름으로라는 말을 대신에 때문에라는 말로 바꿔도 전혀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오시기만 했습니까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으셨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꽉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흰 눈처럼 양털처럼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모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내게는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서로 세상에서는 아무 것이 얻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야 하고 밀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제가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고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듯 너는 진짜 감사해? 너는 항상 감사해? 이런, 고백, 이런 가책을 받듯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항상 감사하라고 했는데 정말 이걸 못하고 있어요 이건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하라 그랬잖아요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영감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송명희 자매라고 했는데 이제 이분도 연세를 먹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송명희 여사 어. 송명희 여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뇌성마비로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을 비비꼬면서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할 정도로 정말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 찬송의 시들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 시를 하나씩 하나씩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에 점이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 송명희 여사가 쓴시 가운데 여러분이나 저가잘 아는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만히 은밀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뇌성마비로서 남이 가진 것의 90%도 90못 가진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속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님이 뭐라고 감사합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이런 수준에 도달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정말 엄청난 수준에까지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나요? 건강한 사람 중에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분 보셨습니까? 물론 있긴 하죠 그러나 항상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던가요?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성취하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줄줄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줄 압니까? 예수님을 정말 올바로 아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을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은혜를 뒤따라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좀 못합니다 하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잠소리 말고 범사에 감사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게. 그러면 우리는 예 하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항상 감사해라.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할수 있어. 내가 내게 능력을 줄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볼때 우리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어요 보통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길이 막막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제 앞길이 캄캄하지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제 앞에 있는 이 구름을 걷어내고 이 어두움을 쫓아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저에게 유익하다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 이런 고난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고난이 올때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알아줘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캄캄해져도 그걸 거둬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치워주실 분으로 믿습니까? 내게 고난을 주시면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대단한 거예요 네.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몇 백만 불짜리 집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요 절대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집이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몇 백만 불짜리 집에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원베드 아파트에 냄새 났고 더러운 원베드의 아파트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래도 이 미국 와서 굶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머리 둘 것이 있고 내가 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하고 다릅니까? 세상 사람하고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 원망이 심하 심합니다. 불평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뭐 불평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감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오므로서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천성적인 장애를 안고 나온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 동생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또 다른 이런 장애를 가진 이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이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즉각 복은 무슨 복 당장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이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애가 저러지 않았다면 아빠는 예수를 안 믿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애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 동생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한 불교신자 집안의 딸이었어요 목사 아들인데 불교신자 딸하고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그, 제 조카, 지금, 어, 장애, 어, 자폐증 갖고 있는 이 아이 때문에 제, 그, 동생의 와이프가 매일 새벽, 새벽예배에 나가는 걸 아십니까? 그 철저한 불교신자 집안에서 온 딸인데 무엇이 그를 새벽예배에 나가게 했을까요? 그 아이의 장애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이것처럼 또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제 동생과 그리고 제 동생의 와이프가 베들교의 장애 아동들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또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신앙이 좋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추수감사절만 감사 땡끝 이게 아니고 어. 이제부터 돌아가셔서 계속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을 감사하면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 보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매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거는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이야 내가 도저히 할 수, 행할 수 없는 말씀이야 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밀어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정말 생각지 못한 기묘하고 오묘한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명희 자매님 송명희 여사님이 한 고백이 정말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수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할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이 감사할 조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